네, 파이파이프파이프파이프파이걸 신어야 돼. 이프파이프 안녕하세요. 백신에 맞고 온 반스코리아의 김파혁이라고이니다 오늘은 저의 545를 보겠습니다. 여드리저의 1로 트분은핸드3분트입니다제의 1로 3분의 1로 3분의 1로 3분의 1로 3분의 1 3 6 0입니3 뒤로 눕는 느낌이어서 좋아해요 어. 저 슈퍼맨이요 약간 할 때마다 넘어질 것 같아요 근데 하면 또잘 돼요 오스카 폴리병 왜안되 죠？그러니까 손을안 해서 그런가 봐요. 어. 가장 어려운 트랙 은 핸드 스피닝 입니다. 백신 맞고 자가 격리 들어 가고 촬영 하 다가 까먹 었 어요. 지금까지 저의 빠뽀빠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케이 왜? 오케이 오케이 기어치! 기어치 끝났다! 어. 아 세신말리 냄새나요 진짜로 <웃음> 형, 형, 형 맡아보세요 아니 야형 아, 맡아보세요 아 진짜로 아니, 아 진짜 세신말리 냄새나니까요 아니, 아니. 여기서 아니, 충분히 냄새나 형.